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은 그들은... 조금한 저의 저는 동네 한바퀴 고 있습니다. 여기서아 Say hi. Hi. 스님들 <목도> 골프 안내고 잠시 출출해서 지금 묵고 있는 숙소 주변에 로컬 버거집이 있어서 왔습니다. 백컴버거를 백칸버거 백칸버거 햄버 I want to t a k 다이 n e 이 i r Yes, yeah. I want t 예 take o 유튜브에서 <목소리> 먹는 면음인데여러분들데 이렇게 요 <목소리> 여기가 는 제가 아, 이거 못 봤어. 아, 이거 이 봤어. 아, 이거 못 봤어. 아, 이거 아, 이거 못 아, 봤는 아, 요거기에서 이 집은 지금 2층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짓는 것같더라고요 가운데 강을 가로질러 저쪽 건너편 쪽이 마리졸 방향인데요 지난번 필리핀 서민, 서민 생활 편에 묵하 있었던 장소입니다 한이 가볍고 살살살살 동식동식 모르네요 이곳 프렌주식 거리를 비롯한 방엘과 클락의 전반적인 도로는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별로 막히지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이곳에 살았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새로 오픈한 로이스 호텔 카지노는 이제 또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여기는 ABC 호텔 카운터 입니다. <목소리도> 렌지좀카고 <레인지> 싸우기도 하고 320만원, 30만원 벌어서 나 왔는데 직접들한테 같이 보놨지그래가 이거 450만원 다 챙겨가지고 아 여기에서 서비스를 갔어 어? 450만원? 내띄게 <레티오> 6개월? 6개월? 올해 50만원 썼다니까 우리 네. 아까 송은이하고 얘기할 때또 다른 게싼 그 생각했지 안돼안돼내 목소리가 나제막하게잘 잡았네 하하하 술 사줘야 되나지금 <웃음> <웃음> 생각하니까 그게 내 인생의 터닝뿐이야. s m 왔는 빠르게 별로 아주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비나살은가져 아 와서, 여기! 퀄리티 좋은, 막아놓은게 아니라, 코너별로. 아. 치아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마 제가 못본것 같아요. 엄청 짠 겁니다. 아, 여기 있 고, 또 아. 다시 딱 음. 오고, 싶었 으면 날 끝내 는 그거 있 고, 요또있 고, 요, 오, 전에2 예. 시간, 오 후에 2 어? 시간 반갑다 4시 반전 땅하고. 거예요. 다... 3 o 0 3 8 0 300, 3 8 0 300, 300, 300, 300, 3 0 3 3 3 3 3 3 3 아니, 나뭐 Hey b d y